공직자로서 가장 해선 안되는 범죄 행위가 바로 댓가를 받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인데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요즘 연일 대중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지만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32에서 37%라는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2015년 경기도 성남 시장 재직 당시 두산그룹의 병원 용도의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대가성 특혜라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설. 그리고 이재명의 160분간에 걸친 욕설 녹음이 공개되는 등 이미 사면 초과 상태인 이재명 캠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비리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요즘 상황을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달를 열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눌러주시는 좋아요 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꼭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5년 경기 성남시장 재적 당시 두산그룹의 병원용 부지 3천여 병을 상업용 대지로 용도 변경해 주면서 두산그룹의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특혜로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4년 9월 수년째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되어 있던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둘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지 불과 10개월 만인 2015년 7월, 갑자기 정자동 3천여평짜리 병원부지를 상업용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번째, 이에 따라 병원용시설의 경우 용적률 250% 이하였던 것을 750%에서 최대 900%까지로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특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네번째, 건축규모는 애초 병원부지로 건축허가 당시 지하 2층, 지상 7층이었는데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지하 7층, 지상 27층으로까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섯번째, 연면적은 병원부지의 경우 약 1만 2천평에서 상업용 대지로 바뀐 이후에는 3만 8천 9백여평의 그런 대규모의 면적으로 건축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여섯번째 이같은 용도변경의 결과 두산그룹은 매입가격 70억원대였던 이 부지가 상업용지가 된 현재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대략 1조원이 넘는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같은 결정으로 두산은 70억원짜리 정자동 땅을 1조원짜리 땅으로 둔갑시키는 마법을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두산그룹은 이재명 때문에 떼돈을 번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변명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내린 이 같은 결정 덕분에 두산이라는 대기업을 성남시에 유치한 것은 시의 발전과 새 수입을 늘림으로써 그 돈으로 모든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수 있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이 분명한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정말 그 결정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공정한 것이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불문율과 같은 것입니다 public interest 공익, 즉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 원칙이 첫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결정이 공정한 결정이 되려면 유사한 다른 결정과의 형평성 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두번째인데 이두 가지는 모든 공직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할 public ethics, 공적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결정으로 두산그룹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적이익이라고도 볼수 없는 엄청난 돈벼락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재명의 공직자윤리의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더큰 사고를 칠 것인지 상상이 되시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첫째 시가 시장의 결제를 받아서 특정한 땅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특혜를 줄 경우 보통 일정한 토지로 기부채납을 받는 법인데 예를 들어 2016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에게는 22% 30% 두건의 기부채납을 받았고 2017년 10월 한국가스공사에게는 19%의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2020년 1월 산성발전소에 대해서는 심지어 46%의 기부채납을 한전으로부터 받아 냈던 것에 비해서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불과 10%의 기부채납만을 받음으로써 이 결정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두번째 두산그룹의 경우 다른 업체에 비해서 불과 절반인 10%만 기부채납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는 공직자로서의 공익과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윤리관념이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있기라도 했는지 심히 의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2015년 10월 29일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후 당시 자금난을 겪던 두산그룹은 가치가 높아진 이 땅을 담보로 곧바로 1300억 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사업에 숨통을 틔웠다는 당시 두산그룹의 경영사정도 뭔가 그룹 차원에서의 성남시장에게 치열한 로비를 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은 로비 에 넘어가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렸던 것으로 당시 상황이 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될까요 첫째 시장은 공적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임의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기업체로부터 100을 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을 그 절반인 50만 받음으로써 사실상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셈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배임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2년간 이재명 후보가 당시 구단주 였던 청남 fc에 총 42억원을 후원 했다는 사실은 이 두산그룹의 병원용지를 상업용지 로 바꿔준 데 대한 명백한 대가성 후원금이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는 평가입니다. 공직자로서 가장 해서는 안되는 범죄 행위가 바로 대가를 받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인데 후일 이 특혜를 향유한 두산그룹에도 이 특혜를 준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사범인 상태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 사망하고 이어 김문기 회장이 그리고 불과 20여일 만에 또한 사람, 세 번째 죽음으로 발견된 이병철 씨.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이 연이은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사실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이재명 후보는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경우 결국 감옥에 가야 한다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니겠냐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가 강력한 여당 프리미엄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180여석으로 국회를 장악했고 거의 모든 방송 미디어를 장악해왔으며 공정해야할 선관위 위원을 거의 전원을 친여 위원들만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선거를 이기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해석을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거짓 눈물 속에서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웃음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러한 막강한 장악력을 기반으로 이번 선거판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할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려는 하되 아직은 좌절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압도적인 표차를 벌이면 됩니다. 단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가더라도 윤석열 후보만으로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이야말로 이재명이 바라고 여당이 노리는 노림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압도적인 표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 4.15 같은 상황을 막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압도적 표차가 아니면 당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내려야 할 유일한 절대적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투표 말고 당일투표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벌이는 선거 투개표 감시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것도 반드시 성사되도록 이준석 대표를 더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